아이쿠 반갑습니다 힘들어하는 짐오프 형. 그거 뛰었다고 이제 토하려고 이제 기침하고 말이죠이 형이랑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별을 하려고 했어. 아, 헤어져야 해야 되는데. 나드디 아이디어가 떠올라버렸어. 시나리오 한번 들어봐봐. 시나리오가 괜찮은 시나리오가 떠올라버렸다 이 말이야. 자, 짐오프 형이 음면 어떻게 하노? 자, 두 명한테 적중 걸지? 그걸 콜라보 영웅이 때리면 어떻게 된다? 40%인가. 자, 일만 안 그래도 한놈죽패는 거는 겁나 세죠. 뭐 물론 로또 잘 떠가지고 막 직거 막 모든 능력치까지 증가했다 무조건 죽을 것 같아, 그거는. 근데, 막 회피 같은 거 떠도 지모포 형이 주피 40%를 걸어놨단 말이야. 거기다 호프 형도 인간이라고. 같은 인간이라서 에가서랑도 개성이 너무 잘 맞고. 자, 오늘 내 나의 이 상상력 속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진다면 어떨지 모른다. 무조건 적중 걸린 애는 죽어요.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아, 어, 잠깐만, 고요 <웃음> 했는데? 무지막지야, 우리 페이엔이 서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 자, 적중 어디에 들어가면 적중 차크락 오케이. 자, 두 명의 딜러한테 적중이 들어갔어요. 자, 우리, 아, 이자석 이거는 로또 인생 기자석은또이 이, 이 중요한 사황 해피가 뜻 붙네. 아, 아, 수십 보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미안, 미안, 진짜, 진짜, 진짜 미안하다. 자, 요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지못 보이는 게 나가 붙다. 아, 씨, 잠깐만. 팍, 팍! 아, 이거는 내, 내가 실수한 거야. 아, 저, 팡! 팡. 이제 총이 왜 저렇게 약하지? 초, 야, 아, 잠깐만. 내가 지금 방금 내가 아, 아, 깜빡해서 그래. 어. 아, 마 자세부터 잡아야 개성 하나 더 받는다 싶어가지고 내가 막 그랬던 건데. 아이씨. 자, 회피, 회피, 회피. 해피. 괜찮아. 회피가 있어서 괜찮아요. 회피가 있어서. 한번 치보시고, 어? 팍! 크닥 봤지? 중독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 지모포 형 능력인 거거든. 아. 아시늘또 힘들어 보인다. 자 도발 이어 도발 시작됐는데 적중 걸려 있어. 적중 걸려 어 적중 걸려 있어. 어 우리 초피 모든 능력치 모 능력치. 자 호퍼 형샷건 한번 쏘자샷건 한번 쏘고 한번 수시 보겠습니다. 자 호퍼 형 갑니다. 발사기로 팍 가고 팡2 4 0 2이자 <놀람> 갈게요. 싹빡삭푹푹푹푹팍팍팍팍팍 팍. 이십만 나쁘지 않을 때. 2 2만안 죽은 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알겠지? 죽었어야 돼 원래. 왜안 왜 죽지? 자 우리 필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보세요 예 치보세요 죽일 수 있겠나? 우리 피통을 얼마지 한번 보여줄까? 아 다이아나 잠깐만 니들 치지마 봐봐 아이 다이아나 잠깐만 아이씨 필살기 날라갔네 아요 중독 봤나 방금 중독 다이아나 지적기돈 들어갔습니다 넌 죽었다 이제 받는 피해 40% 증가 이거 야, 야, 야 우리 콜라보 팩가 없노 예, 잠깐만요 자 지모포형 이때 바로 지모포형이 나서는거야 지모포형이 필각을 하게 되는데 자 봐봐 우리 지모포형 필살기를 쏘지마라 파. 봤지? 어, 짐오프형 무시하지 말라고. 아, 진짜 이거 패한 장만 뜯으면 지금 죽었어, 저 다이에. 아, 다이에 돌덩이 많이 커졌는데, 설마? 야, 다이에라 잠깐만요. 시바바, 이봐 나 불사야, 불사입니다 지금 개성 불사. 자, 중독 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지모프형이다 어? 기폭은 안 터지지만 그래도 945퍼 바갑부고요. 혹시 안 죽어? 쇄도가 좀, 조금 약한 편이라 그리고, 박아보면 확실히 마무리 될 거고, 얼마? 마무리 시킵니다. 자, 봐봐. 아, 너 마무리 돼요. 자, 쏙쏙! 빡! 오, 십만.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생각뜯을 그랬나? 야, 안 죽었어? 안 죽었네? 빠바바박! 제발 좀 자빠지네, 진짜. 아, 진짜 겁나 단단해. 진짜. 말도 안 되게 단단하다, 진짜. 베이는 자, 진 해봐자, 그래 우리, 야, 불싸다. 야, 야, 죽이 봐봐. 죽일 수 있겠나? 치봐라 그래 치보세요치보세요피가갈수 있나 못하지 와지모프 행직이네 만만한 우리 지모프행 <목소리> <취모평> 때렸다 이거지 죽여줘서 <목소리> 고맙다 폐가 싹 없어졌구만 <웃음> 자 성물 풀스택 발동이고 살상 가야지 <목소리> 자 뭐든 개성 한번 착 받아주면서 포스 팍하우와 시게 내가 풀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역시 이게 프로이어야자 수시시기쁘고요 오늘 잠깐만 첫판은 내가 좀 처음에 패를 좀 실수했잖아 그래서 좀 그렇게 된 거고 다음판부터 이게 좀 다릅니다 야패잘 돼야 돼패잘못 뜨면 우리 죽는다 어? 어? 야 회피 때문에 살았다 어 감사합니다 야, 회피 아니었으면 우리 쳤을 수도 있겠다 이거 야개쩔리네 마지막까지 야 죽여버려 이제 어디서 이씨 안매라 간다 파파파 어? 이왜이러나 잠깐만 이거 왜파파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빡! 아 오, 열심가나어수설했뻔했어 야, 저거 못주겠어 뭐 우리. 야, 아니 아니야. 오늘 오늘 험난하지 않아. 않아. 오늘 험난하지 않아. 봐봐봐. 내가 처음에 조금 아저 저, 잘못했어. 실수해가지고 그렇고 자, 이제 이제 패를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좀 왔거든. 일단 아스토발부터 하고 두명 자릅니다. 오케이? 아스토발, 두명 카트. 끝. 존나 카리스마 있어. 와! 아 잠깐만요 라인하르트 찐댁이거든 이거는 아 지난번 영상 나갔지? 우리 영상 한번 나갔으면 난또그 덱을 안 써요 또 시시하잖아 계속 그것만 쓰고 내가 꿀 빨고 살 거야? 자또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적중 들어갔단 말이야 피가 41만이구나 못 죽이는데? 야 큐라도 죽이자 큐라도 자한명 죽일걸? 아무리 그래도 자 큐야 잘 가자 팍! 팍! 팍! 23만 봤나? 웬만 원했으면 목소리지 팍! 축축축축축축! 12만? 이 자석, 로또 자식 이거 개성이 또 해피 뜨가지고 못 죽인 거야. 아니 이거 패가 또왜 이래? 짐머포 형, 가만히 있으라고. 형,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랬죠, 형. 형, 오, 오, 잠깐만요. 어, 진짜 미안합니다. 어, 어, 어. 어, 왜야? 봤아 중독으로 켜 잡아지는 거. 짐머포 형의 무서운 부분이야. 이게, 알겠지? 지모퍼 형, 폐가 왜? 형, 왜 불량 욕심내고 그래? 아, 이 형님이 진짜 또 은근히 욕심이 쓰시네. 확! 슈크둥. 야, 이거 필살기 만들걸. 호포형두장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한칸 이동해서 필살기 만들때어야 된다. 아, 나 이거 진짜, 삽대했다. 필살기 준비하셨구나. 못 막아요. 네. 아, 다 지모퍼 형 때문이야. 폐가. 이 봐, 형이 불량 욕심 좀 봐봐,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 잠깐만 기절시키고 야형야 야, 우리 1 5포이 나선다 봐봐봐 착! 어? 파크덕 파크쌍! 어? 아니다 야 잠깐만 아니야? 지금 왜 기절 안하냐? 내가 또... 아 차단 당했었구나 나, 아 내가... 아... 아 차단 당해서... 야 요것도 막, 잠깐 있어 잠깐만 잠깐만 아직 우리 판단이 이랬다 이거는 내가 실수한 거야 그렇지? 내가 실수한 거니까 우리 시몬포이 잘못한 거 없어 시몬포이 잘못한 게 아니라 차단만 안 다닐 수도 많지 멋지게 기절, 기절시키고 필 깍딱 하면서 뒤집었다 오케이? 일단은 조금 나가도록 할게요 야치지마 봐봐 야 이씨 회피가 있으나 필살기는 회피하지 못했다고 한다 있어봐봐. 하, 진짜 한번 보여줄게. 진짜, 진짜 보여줄테니까 지금 내 시나리오들은 안가고 있거든 내 상상 속에선 존재했으나 막상 까보니까 너무 좀 내가 당황하긴 한것 같아 자 이번엔 보여줄게 진짜 어? 어? 또? 또 가? 라이나... 저기요 잠깐만요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라이나이트 목숨 바로 함 따볼까? 못할 것 같지?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아 못할 것 같아서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자 인마 이거 기절 좀 시켜놓을게요 니네 자세가 다음번에 뭐더밝고 자세가 하지마라 우리 이러다지 짐오프형 필살기 나가는 수가 있다 짐오프형 필살기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세실 <목소리>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좀 궁금하긴 하거든 치보세요 예 아이씨 그거밖에 못 치면서 말이야 자 우리 짐오프형 필살기 만든다 아, 이미 승부 따위 중요하지 않아 내의 짐오프형 필살기 만든다 우리 형 화났다 자꾸 조리돌림하고 말이야 어? 누가 돌려갔어 우리 형 큰일났다 너구 이제 이형 필살기 준비했대 이거 어떡할 건데? 이 사태 어떡할 거야 이제 유튜브 다 터진다 이제 이 봐봐 필살기 이 디자인 좀 봐봐 봐다 터져 죽나는 거잖아 이거 야 단일 약점이야? <웃음> 이형 단일 약점이었어? 아 잠깐만요 우리 집어보형 필살기 준비했는데 지금 어디서 자꾸 진짜 야 적중 걸려있지? 약점 터진다 죽었다 니네 이제 자 들어갑니다 파 총! 춤, 쓱 팡! 파 팡! 파악, 파악, 파악, 파겠습니다 파악, 파! 파! 파 오케이 파어 어. 끝났잖아 파제파 끝났지? 파악, 파악, 파악, 파악, 여러분 아지모 파드 파악, 파악, 확실히 악 파악, 파악, 파악, 파악, 파악, 파악, 파악, 파악, 파악, 파에 파악, 파악, 파악, 파악, 파악, 파 지모포의 필살기로 유튜브가 가면 뒤집어보자. 이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막게 되었다. 이 말씀이고. 아. 아. 아. 자꾸 수시네저 자식이. 자꾸 수시면나 나갈 거야. <웃음> 자, 다음 판에 장난 을 해볼게. 지금까지 좀장난했던거알잖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한번 해볼게. 자, 집중, 초집중 상태다. 야, 대기 좀 만만한데, 다행이다. 야, 대기 좀. 어, 아저 어, 저 되게 무섭다 여, 관통 어 여, 관통 관통 다해 거야 조심해야 돼 맞지? 자 근데 어떻게 된다? 적중 딱 들어갔잖아 지금 야주피 50%까지 들어갔는데 저안멜은 죽는다 아 봐봐 팍팍! 팍 10만 야왜 야, 왜 이러냐? 팍팍팍팍! 죽겠다 겨우 죽였는데? 호퍼 형 내가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받는 피해 40% 증가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주피 50% 증가 됐고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제 형이은이렇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자 적중 누구들 어나자 우리 호퍼 형한테 딱 찍힌 애는 죽는 거야 어 주피 50%인가 자 개성도 잘 뜯고 누구 죽일까 우리 한방에 죽이는 거 한번 보고 싶거든 이성으로 만들수 한번 지져 봅니다 한방에 간대 봐봐 쏙 빡빡 팍 밟어 그러고 수필살까지 만들었고 누구 때문이다? 김호퍼형 때문이다 호퍼 형귀 죽지 마세요 제가, 태, 형 제가 책임집니다 같이 갑시다 형님 적중 야 드디어 이제 네 적중 걸려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 죽는다 형이 마무리 한번 하실래요? 아, 형 마무리 한번 하세요 자 간다 원망하려면 팡! 아 너무 세게 다아었네두명한테 94만이면 세명이면 얼마야 이거 아 너무 센데 이거? 아까 형 진지하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내가 어허? 지모포 형의 위력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모퍼형 비웃은 사람들, 손, 손들어 보세요. 그대로 손들고 뒤로 가서 서 있어. 어? 어, 무슨 우리 지모퍼 형을 말이야? 어, 잠깐만요. 오늘 페스를 만나가지고, 이번에도 안멜이, 안멜 적중에 딱 이제 낙인이 찍혔거든요? 안멜 죽습니다. 턱 팍! 팍! 팍! 턱턱턱턱 김호퍼 형한테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야이 호퍼 형 장난 아닌데요? 야, 치보세요 야 베스타야 니뭐 시작부터 세나 니가그 정도는 우리 안 죽는다 탄탄하다 이. 자 호퍼 형 누구 죽일까요? 형이 골라주세요 아 그래요? 형의 선택이 이거야? 어, 아 패가 한 장밖에 없네요 <웃음> 형못 죽일 것 같아요 아, 형 이렇게 갈게요 요렇게 지금 못 죽일 것 같아요 야, 우리 형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내패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내패 운이, 팍! 오늘 지모프 형 대접 확실하게 해드리라. 저형 요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 맨날 운동도 안 해가지고 헐떡거리고. 자, 치보세요. 예. 형, 누구 죽일까요? 이번... 어, 저, 어! 어둠이 마, 너무 많이 쌓였구나. 잠깐만, 어, 이게 형, 잠깐만. 형 패를 좀 버리세요. 형, 진짜. 자존감 높은 거 아니야? 이 형, 진짜? 형, 가만히 좀 있으세요? 형, 페스타 죽여야 돼요. 근데 페스타 때적중안 거셨어. 아, 형님, 지금 우리 이러다 죽어요. 아, 아. 아. 그래도 따야지, 못자겠노 빠, 빠, 빠, 빠, 빠! 자, 가고, 파라이 짐 밖에 안 넣어. 왜, 왜이런데 이거? 자, 갑니다. 팍, 팍! 팍! 촉, 꿈, 총, 모 빵! 왜, 처음 물총을 들고 다니셔, 이 사람? 아, 형, 잠깐만, 형 죽으면 안 돼! 형패가다 사라지잖아! 야, 우리 집어퍼형 죽으면 어떡하지? 어, 너 무서워. 무 야, 이거, 야, 잠깐만. 아, 저 자석 결박 때문에 내 피사기 가 묶였구나. 그리고 폐가 하나도 없네요. 호퍼 형, 잠깐만요. 제좀 기절시켜 놓으세요. 그래도 우리 호퍼 형이 대단한 게 뭐냐? 저 무서운 베스타를 자, 어, 인내라고? 인내가 떴네요? 자, 이거! 팡! 와, 딜 진짜 개, 개미 딜이다. 어쨌든 기절시켜놨어요. 저 무서운 베스타가 날뛰지 않게 묶어놓을 줄 아는 형이다. 그것이 바로, 짐허파 누가 짐호파 형을 놀렸지? 와, 새로운 발견인데? 야, 니네 큰일 날뻔 했다. 짐호파 형 피사기 나왔으면 너희 임 아, 다행이다. 짐호파 형이 그 곤충 안었어 진짜 다행이다. 원망하려면 창! 싸커, 50만. 야, 갈게. 팍! 팍팍팍팍! 깨쳐두두두 팍, 팍, 팍. 이거는 이제 뭐냐, 이제 지모프 형에게 양보한 거예요. 지모프형 이제 총으로 어? 어? 아? 형 잠깐만요. 퇴근하세요? <놀람> 형님 쭉 들어가세요. 야 앞으로 연락이 안갈 수도 있습니다. 형님 집에서 좀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 운동 좀 하시고 앞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연락이 없다면 제가 그 약간 그 해외 출장 관리어서 제가 형님 연락을 못 드릴 수도 있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건강하세요! 심오포형 안녕!